나가라고. 왜 그러고 살아? 그 나이 되도록 짝퉁 같이나 이거나 무슨 건 비슷해. 한 명만 해자 한 명만. 왜니? 왠일로 되었어. 아 제발 좀 다. 빨리 빨리 나가. 야 너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 비켜놓좀 치지 말라고. 보다가 무거워가지고 마셔버렸지 야넌 이상하게 살지 말고도 똑바로 좀 사자고 이제 와서 엄마 코스프레야 임신의 바라기로 살아나 봤어 그거 뭘 남자도 없어요 연락처리래요 리얼입니다 여러분 이미테이션과 전설의 만남 궁금해 안 해. 한 명만 하다, 한 명만. 설마 아이돌이습 <웃음> 설마 그아이돌 연습생 딱 아, 좋아요. 너무 멀도